자, 잠깐만, 못본 걸로 해라. 야, 야, 뭐, 못본 걸로. 이거쳤 졌다. 이거는 아니, 진짜 아니. 야, 요거 치면서 풀카운트라고 착각해라. 착각이야. 풀 카운터, 빡! 여기, 를기여 h 이 g 뻥스입니다. 오늘 드디어 칠대제에서도 이 컨텐츠가 돌아왔습니다. 구스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고인 특집입니다. 어떤 컨텐츠인지 좀 모르시는 분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관짝 들어간 한때는 막강했으나 지금 관짝에 있는 고인이라 불리는 캐릭터들을 한 명씩 재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커뮤니티에서 그랬더니 로메을 한번 재조명해봐 달라. 로메리 고인이라. 거에 다들 이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형이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 다만 이 컨텐츠는 절대 따라하지 마시오 눈으로만 보는 컨텐츠야 이 형을 고통받을 수도 있는데 가보자고 일단 서브에 말이죠 코머를 그 옛날 또 코머를 넣었습니다 필살기를 좀 빨리 가져가서 풀카운트를 서주는 오늘 멋진 장면을 한번 연출해 보자고 그래서 로멜 부부사기다 그 옛날 원조 부부사기다입니다 필살기 음치까지 먹고 가지고 빠른 풀카운트 랭거 받아서 치면서 필살기 얘지더 챙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출발 자, 발출드에 나타난 고인특집 컨텐츠입니다 오이야, 투급이 아오왜 자꾸 킹 갓킹의 아, 꼬물까지 이거 너무 체심맨다 아니요 이거 아니, 큰일났는데 저렇게 하면 로메필살기는 만들긴 했어요 만들긴 했는데 빡빡 빡즉 탈은 넣어놨지 안 넣어놨네 아, 타르미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안들 안 들어가 있고, 카킹이 워낙 무서운 친구라, 자 AI다. 일단 AI다. 하는 짓 AI고, 두려워. 빡 들어오고요. 킹 아, 가만히 있어 봐봐. 아, 킹 보막 치네요. 보막을 치고 있고. 자, 자, 랭업은 되고, 좋아요. 좋은데, 이게, 일단 비기도 없고, 보막도 쳐져 있어서, 딜이 안 나올 거야. 자, 요렇게. 일단, 일단 한번 넘기겠습니다. 어, 이게, 그 옛날식 핵폭탄이라가지고, 아, <웃음> 이제 보막이 있고 이러면, 딜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킹을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하고, 야, 기절이 안 들어갔다고?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거는 진짜, 아, 진짜 이거는 치지 마, 봐봐. 잠깐만요, 형. 진짜, 아, 잠깐만요. 아, 기절이 안 들어가 버렸나? 자, 근타르가 있어서 우리 로맨이 견디고 있어요. 근타르가 있어서 견딜 수있었고요 아! 자 잠깐만, 야, 못본 걸로 해라. 야, 야 뭐, 못본 걸로. 이, <웃음> 지금 멈춰! 아, 야, 또 킹, 또 킹이고. 야, 이거 내가 초살댁 시리즈에서 보여드린 거네. 어, 초살 때. 아, 일단 바로 필살기 가는 거안 되겠다. 야, 안 되고. 어, 만들 수는 있거든. 근데 아, 안될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엘한테 올려주고. 일단 가볍게 이렇게, 이렇게 가볍게. 아우, 씨, 겁나 긴장되네, 이거. 자, 일단은 킹. 야, 각 킹이 이렇게 무서운 캐릭터였나? 후턴으로 해도 내가 갓킹을 끔살을 못 시키면 갓킹이 보막 치면서 흡혈 다 하고 막개 난리칠 거라 가지고 지금 좋지? 지금 야 지금 느낌 왔다. 지금 형 지금 느낌 왔거든. 기질 한번 더 시키면서 이거 한 장만 딱 쓰면 끝난다. <웃음> 끝나야끝났다 야, 지금 느낌 왔어. 봐봐. 야형 벌써 계산이 끝났었어. 이마또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쓰기 쓸 필요 없어. 쓰지 말고 그냥 이동. 오케이? 피자 만들었지? 그 다음에 보막. 자 눈으로만 봐라. 눈으로 따라하면 안 돼. 따라하지 마라. 따라하지 마라 했다 내가. 치... 야, 우리 혹시 소멸 들어왔나? 아, 안 들어왔지? 야, 됐다, 야. <웃음> 이것이 바로, 고인 특집이다! 요 야, 가키가! 이 임마, 그 옛날 로멜한테 이마 쳐맞는 장면이야, 이게 지금. 너 어떡할 거야, 이거. 예, 어 그럼 안녕이 치 봐봐 임마 우리 근타르까지 났어 임마 새로운 길어 근타르의 피가 찹니다 피 차요 피가 차고 야너 아무것도 못 했지 지금 팍 치고요 이게 예, 또 옛날 필살기라서 아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엄청난 핵폭탄이거든 이게 혹시 안 죽을 수도 있, 있으니까 이렇게 까지할게요야 뭐 떨리냐 오랜만에 쓰니까 자 가자 펄 캐터 팍 맞게 야 아, 형, 진짜 약간, 약간 눈물날 것 같아. 진짜 약간 눈물. 야, 진짜 옛날에 진짜 이, 옛날에 이 맛으로 했단 말이야. 칠대제를 그때 뭐로메이 없는 유저들은 막 눈물이라고 그랬다고. 야, 이봐. 지금 막 라반까지 쓴 저런 무서운 초살기인데 물론 AI인 것 같긴 하지만. 끝났어, 마 아, 잠깐만. 야, 우리 풀카운트 한번더 준비할까? 가능하대. 응, 가능하다. 만들, 벌써 만들었지? 이게 로메이 무서운 인이야 왜? 치면서 필살기가 추가 게이지가 생성되니까. 모자란데 뿅 하나 더 생기면서. 또 만들었어 야 누가 감히 우리 로멜 고인이라 불렀어요? 아, 물론 고인이긴 해 왜냐하면 로멜이 그래도 로멜 여전히 긴쎄거든 근데 암멜이 있으니까 이 로멜 스파이는 암멜 써야 돼 눈으로만 봐라 형이니까 해주는 거야 이거 고인 특집이야 와제 암멜 어 뉴부부 사기단 31만 4천 야이건 졌다 이거는 아이 진짜 아니 최선을 다 해볼게 근데 이걸 못 이긴다 어? 야야이걸못 이겨 이거는 안... 한번 꾸물거봐 아이 소멸 나 갑자기 꿈을 바로 깎아보네 소멸 들어오면서 와암메라어어자 그래 피상 봐봐. 착, 이 바로 근타르다. 어, 근타르다. 우리, 어, 에, 렉업된 거 보이나? 아, 어, 호 보막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 보막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저 보막 너머로 기절 넣는 것도 다 실패할 수가 있거든? 그냥 버틸게요, 버틸게요. 제 삼성카드 아직 쓰지 마, 아직 쓰지 마.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저 소멸 끝나면 내가 역으로 뒤집을 어떤 무시무시한 수를 한번 보여줄게요. 소멸이 끝나는 순간 너희는 끝날 수가 있다. 자, 기절 두장 있고, 보막 걷으면서 기절도 가능하다. 어, 보막 치 봐봐. 치 봐봐, 임마. 소멸 한번 해볼, 써볼래요, 누나? 어, 치지 마, 봐봐. 그건 치면 안 돼. 소멸 뚫고 들드오면 아! 아, 오케이. 자, 괜찮아요. 어, 고정은 괜찮아요. 어 자, 이제 끝났다. 봐봐, 형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끝났어. 정만 죽었어. 자, 자 아, 저게 하나로 부서지네. 그러면 이렇까지 많이 쓸 필요 없었어. 소매를 아껴뒀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어, 약간 실수한 건좀 있긴 하거든. 한 장으로 심플하게 하고, 둘다 기절시켰으면 끝났어. 어, 임마 기절 없네. 끝났다. 야, 하하하하! <웃음> 뒤에 바로 고임드침이 쫀득쫀득함이야. 형, 초살댁 할 때는 어떤 느낌 다르지? 초살댁은, 야, 야, 썰어버려! 이런, 그런 재미를 보는 거고. 그건 약간 시절 따라와도 괜찮고, 이거는 따라하지 마. 눈으로만 봐라. 아, 어, 근데 비기가 한 장이라가지고. 야, 아무리 한장해도 설마 이걸 못 죽이겠어? 파크당 트잡고, 파크당 트잡고. 부활 때문에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질질그릴 수 있거든. 그러면 우리 회복 같은 거안 해. 그냥 지기 뿌는 거야. 어? 그게 구스 스타일이니까. 헐, 빡, 그다 오, 안 죽었다. 아, 아 보, 회복. 자, 괜찮아요. 야, 한번더 간다. 자, 한발더 있다. 쇼, 크럭 빡, 크다. 어, 야, 안매라. 이게 바로 원조 멜리다. 안 죽는다. 야, 이게 안 죽네. 이게 안매리에요, 여러분. 안매리 쓰세요. 안매리 쓰세요. 오늘, 야, 취지, 취지 좋지. 취지. 정말 얼마나 추억이. 어, 안매라, 잠깐만요. 안매리. 로멜, 잠깐만, 미안해. 살살해라, 살살, 살살, 살살. 자, 그럼 한녀더 치라. 야, 이 랭업 돼가지고, 봐봐. 이게 로멜의 무서움이었거든? 랭업, 봐 삼성 두 장이다. 삼성 두 장. 암멜 피가 풀피네요. 저게 암멜의 무서움이기도 하고. 아, 무섭네. <웃음> 자, 근데 우리는 어떻다? 우리는, 야, 저 암멜 필사기 받으면 우리 끝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기절시킬게요. 내가 살상을 하고 싶었는데, 기절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 쫙! 아, 못 죽이네. 봐봐봐봐. 봐봐. 어, 정말 기절시키 놓고 우리 풀카운트 또 간다. 이게, 이게 바로 필살기 생산력이야. 아주 왕성한 생산력. 뭐 필살기 금방 썼는데 또 나오고 그러잖아, 이게. 이게 바로 로멜이었지. 추억의 로멜. 야, 비기가 없다, 야. 비, 비기가 없어서 잘하면 안될 수도 있거든? 괜찮아.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야 이거 쓰고 싶은데 근데 기절기를 두장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안전하게 하자 안전하게 어 기절기 두장 있으면 암멜이 아무도 못하고 끝낼 수 있어 알겠지 그렇지 여기서 끝나지 이게 바로 로멜이니까 야이거 제목이 떠올라서좀 적을게 제목이 딱 떠올라 버리는지 하다 보면 내가 느낌이 오거든 이게 딱보까 로멜은 이런 느낌이네 고인 특집 로멜 이것이 원조 핵폭탄이다 이 괜찮지 진짜... 어야 먹어 먹어 야 이거 뭔데? 왜 내가 붙어 니거 P.K. P.K가. P.K. 괜찮아. 오히려 P.K니까 마음 편하다. 이거는 P.K에서 죽는 거야 내가. 고인 특집이지만 P.K는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원래. P.K를 어떻게 이겨? 지금 이런 개쓰레기로. 안 돼. 개쓰레기라고 했나 미안하다. 어? 이거 잘하면 내가 뒤집을 수도 있다. 봐봐. 이거 가능하다. 가능하다. 야 봐봐. 이것이 원조 부부사기단이야. 어라락, 야, 야, 야, 보막 야, 왜 저렇게 단단 아야 1인기로 할걸. 나 보막 저렇게 단단할 줄 몰랐다. 어, 이, 저렇게 단 아니, 저게 저렇게 단단하나요 설마 이걸 못깰줄 몰랐다. 솔직히, 솔직히. 이걸 못깰줄 몰랐다. 야, 부, 아이고, 이거는. 야, 잘하면, 야, 어? 한 번만 살려줘봐봐. 와. 야, 이거, 느낌 어째? 방금 못 죽였으면 끝, 끝난 거야. 지금 비기 세 장에 로멜 핵폭탄 준비되어 있었다. 지금 킹패안뜬것 같았거든? 보험 못 치고 풀 카운트 끝이야. 야, 우리 그렇게 기억 속에서 간직하자. 야 요거 치면서 이거 풀 카운트라고 착각해라. 착각이야. 풀 카운트! 빡! 야, 이걸 이기네. 이걸. 이기. 멈춰! 자, 계속해서 들어가는 로멜 코인 특집. 오케이. 투급이 좀 괜찮네, 그래도. 야, 이거 너무, 야, 너무 심했다 아니냐, 그래도 이거 진짜. 크리스마스 릴리아의 쿄에, 쿄처제일것 같고, 해물까지. 기죽는다, 진짜. 그래도 두장 올립니다. 두장 올리고, 쿄한대 치라. 이게 벌써 필살기 만들었어요. 필살기 두 칸, 필살기 게이지 두칸 추가라가지고. 빡! 빡! 빡! 어, 엄마. 필사기 만들었지, 벌써, 형? 자, 비기 두 장. 야, 너, 이거, 못 막으면 죽는다? 필각은 없지? 그럼 날 죽여야 될 텐데. 근타르가, 어, 치 봐봐! 그, 어, 어, 뭐, 뭐가 들켰어, 형? 누나, 잠깐만요. 그래도 근타르가 있어서 피가 차서 안 죽었어요. 오케이. 고맙다. AI 고맙다. <웃음> 어머? 하고, 파파파 안 죽었을 수 있어. 부활이 있어가지고. 안 죽었거든. 안 죽은 거로, 이건 정신조작 아니지? 진짜 맞지? 진짜 쟤? 이거 안 죽었거든? 끝이야, 이거, 그러면. 빡, 거당 하재 야, 아직 살아있다, 로메 야, 한명살 한 야, 확인사살까지 두장더 넣어놨어. 간다? 헐! 빡, 컴, 빡! 야, 됐나? 이 바로 고인 특집인거라. <웃음> <웃음> 자, 뭐, 로메이가어이 아, 야, PK다. 야, 이거. 아니, 마지막 판, 왜 하필 또 이게, 암멜, 신부부사기단의 PK다. 어, 사람이가 또 설마, 탈주할까? 구스 형, 왜, 로멜을, 로메이가 암멜 아닌가? 뭐 이러고 있겠는데? 보막 뭐 치고 있구요. 구스 형, 왜, 루멜, 뭐, 영상 찍으세요? <웃음> 야, 홀. 어. 자, 이번에 이렇게 가는데, 이 보막을 못 깨면, 필살기 게이지 추가 생성이, 아 어, 보막 깼다. 깼고, 기절시켜놨고, 아, 소멸이 들어와 있었지? 맞자, 소멸. 음. 역시 해멜루나의 소멸이, 아, 정말, 사람인가 봐. 좀 아닌가? AI인데? 와, 소멸의 공부래. 와. 자 삼성 방탄 유리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사람이었으면 벌써 나를 강한 수로 죽였을 것 같은데 약간 오토대로 돌아가고 있는 느낌 어, 오토 맞는 것 같아 자 삼성 보막인데 공불 들어왔고요 보막 치고 있고 자 이렇게 되면은 약간 천천히 돌아가겠습니다. 어, AI인 것 같으니까 요리를 해야 되거든 요리를. 아름다운 마지막 한판은 아름답게 진짜. 어 삼성 보호막 치면서 지금 소멸 안 당했었기 때문에 할거 필살기로 어, 한탄 하나를 벌고 어못깨못깨 못 깨. 아무리 그래도 이건 방탄 유리야. 이건못깨거든 소멸 못 들어오면 소멸 못 들어오고. 자기어 설마? 와와 와, 잠깐만 이거 AI가 하는거 맞나? AI 판단이 이렇게 좋다고?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이성 모학이고홀락 참치 놓고. 어. 야, 딜 괜찮지? 20만 나왔다. 로멜 딜 20만. 자, 필사기 세 개. 필사기 세 개. 야, 지금 안멜이 지금 신 안멜덱이랑 아니, 신부부사기단이랑이 정도 비비면 잘한 거 아니니까 사람이네. 사람인데? 생각을 하는데. 야, 이거 비비는 것만 이제 영광이긴 합니다. 진짜 영광이에요, 이거. 지금 솔직히. 아, 이거 다 죽는다, 이거. 아. 씨. <웃음> 하지? 야 사람이네, 야 이야 놀래네. 아, 내네 진짜 사람이었네. 야 이게 이야였으면 이겼다 인정? 아이고. 근데 이거는 마치 그 필살기 세개 들고 있을 때만 해도 꿈이 있었잖아 우리가 꿈이 물거품이 되듯이 이야 근데 물거품 호르륵다 트집 보네. 오늘 로멜의 영광을 위해서. 자, 이거, 와, 또뉴 부부 사기다이다 자, 그나마 선턴은, 선턴 잡았어요. 와, 페이엘에다가 와, 뉴 부부 사기, 끼고 얼마나 무서워. 쳐다만 봐도 내가 질릴것 같긴 하다. 이번에요, 바로 갑니다. 예, 네, 바로 필살기 만들어. 아닌가, 여연한테 먼저 기, 해서 기절 두 장을 활용하는 게 나았을 수도 있어요. 어, 어쨌든 필살기 만들었어. 자. 비기 두 장이다. 비기 두 장이고. 다이앤 뭐 합칠 거 없으면 못맞거든요 아니면 여의이 합치거나 그런 거 아니면 못맞습니다 오케이. 여엘 없었고. 자, 근데 이게, 아, 이게 참 비기라는 게그 옛날 핵폭탄, 원조 핵폭탄이긴 한데 되게 옛날식 핵폭탄이라가지고 참 까다롭네. 비기가 있어야 된다는 게. 요걸 먼저 써버리면 되거든. 근데 이 보막 걷으면서 치야 돼서 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렇게 갈게요. 요렇게 가겠습니다. 자, 가보자. 팍! 아, 걷어내고. 자,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됐나? 이 정도면 됐나? 야, 이 정도면 됐어? 전체 살상 일어났어요. 부활팀 살아난 거야? 암멜은 혼자, 오, 야, 도원형님의 암멜이야. <웃음> 야, 잠깐만요. <웃음> 형, 진짜 미안해요. 아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진짜. 아, 예 잠깐만 좀 치지 말아봐봐. 제발 좀. 어? 그래도 근타르 때문에 피가 좀 찼어요. 야, 근탈 때문에 안 죽은 거야. 근탈 아니면 안... 끝났다, 지금. 자,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지. 우리 지금 풍부하거든요, 지금 자원이. 기절기가, 기절기요. 풍부하다 이 말이에요. 자, 요요 아, 요런 정도 갈게요, 일단. 자두턴 동안 기절이요. 그사그 안에 우리가 무슨 답을 찾아야 돼. 아 <웃음> 어, 답을 찾아야 된다. 우리 더원 형님은 기절로 어떻게 재질 못할 수가 있어요. 예, 갑자기 정오 대형 들어오면 끝나기 때문에 야 우리 패잘떠야 된다. 로메일안 뜨면 안못 이긴다 이거. 얘들아 야 더원 형님한테 맞아 죽는다. 아아 어? 어? 형님 진짜 제발 형님, 진짜 왜 로메일 패가 안 뜨냐 이거.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 써야 되고. 쓰고 올리고요 더원 형님 지금 어차피 뭐 기술도안 당해 다음 턴에 오시거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원 형님 지금 AI 더원이라 막 치다가 어 역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마치 구석카노 위에서 한번 그렇게 해 주듯이 해주시면 좋겠고 자 한번 공격 좀 부탁합니다 더원 형님 한번 치봐주세요 치봐주세요 반사판을 깡자 치실 때 우리 피도 차면서 자딜 들어갔어요 한번 더 감사합니다 형님 억억 어? 어? 치는데 형님 잘하면 사격 크실걸. 마, 야, 됐나? 아, 됐나? 자, 요거는 엄청 괴롭혀줄 수가 있어요. 제가 급하게 안 가겠습니다. 좀 무섭거든요, 사실. 야, 요렇게 갈게요, 이렇게 계속, 계속 기절만 시키면서 야, 급하게 안 갈게요. 급하게 가면 안 돼. 아, 카드 합쳐지면 안 돼. 기절기가 총 6턴이야. 6턴 기절 당하는 동안 니를 설마 못 죽이겠나? 뭐 이런 거지? 자, 이렇게. 자, 핵폭탄 하나 추가요. 핵폭탄 하나 추가. 자, 핵폭탄 더 들어옵니다. 암멜 무서워요. 암멜은 <웃음> 그래도 긴장감이 있어. 근데 야, 이거 패전 봐봐. 봐봐. 완전히 짜릿하지 않냐? 완전히 하루 종일 고생시킬 수도 있어. 저못 깨워라. 기절해서. 이것이 바로 원조 부부사기단이다. 자, 일단은 회사의 게이지 가볍게 한번 깎아주고요. 너무 무섭거든요. 신식 핵폭탄이 저기 있다고. 나는 원조 핵폭탄이긴 한데 좀 구식 핵폭탄이야. 신식 핵폭탄 저기 있으니까. 자, 구식 핵폭탄도 빡! 이 정도는 나온다. 어? 자, 요 정도면 오늘, 그런대로, 고인특집 성공입니다. 자, 잠깐만. 야, 못본 걸로 해라. 야, 야 뭐, 못본 걸로. <웃음> 이, 체크. 야, 이 정도면 진짜 성공이야. 고인특집 이 정도면 성공이야. 여러분, 또 해봐달라는 고인특집이 있다. 요런 관짝에 들어간 캐릭터를 구수형이 한번 고생하면서 재조명을 한번 해봐라. 하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날 되시고, 고맙습니다. 굿! 바이!